나라도. 그라 헬리녹스 레이주어 이거 저 식당 같은 거 빌려서 잔치 만 하고 올때 보니까 맥주 히아시 제대로 해서 만날려 개렇 만질 거야, <웃음> 아 귀여워. 헐. 러 어허. 우와! 어, 내 <웃음> 어? <웃음> 어, 여기 앞에 루키씨 아, <웃음> 어, 여기, 어, 여기. 어, 저도 아, 이거 어, 저도 라 어, 이고여기도이지이거 어, 자 오른손! 오른손! 그쪽 말고 오른손! 아니 바보야 <웃음> 만져보와 예. 어? 어? 드디어 봤다정화 <웃음> 자동으로 요새 어, 세상이 주방, 이렇게 주방, 좋아졌다 주방, 주방, 주방. 우와.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 예. 우와,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<웃음> <웃음> 아이고 난리다 야야 처음 보는 이제 크는 은재 주 갈까? 은재 주고 리 우리 은재 그거 이게, 이게 뭐 그이 어, 그 엄청 가족수기야좀 작아요 그렇지 아 그대미가 그음 사는 거다 아 약간 디자인, 디자인 조립하듯이 뭐, 뭐, 그렇지 그런... 아 그, 그 다리도 또다 사야 된다 아 어, <끝> 아 근데 좋다 여기는 또 따로 뭐 물건도 <끝> 담고 식기류 같은 거 민수 온다 해가지고 내가 커피를안지그지 어, 누가 왔었다고요? 민수 온다 해가지고 커플이었지. 멋있는 거기 카 응? 어. 뭐 녹음 또 <또는> <royan> 하나 더사랑가는 거지. 내가 살고 나면 뭘 녹음다. 녹음하는 거지. 오. 야. 난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 매장 생긴 게 대구 라카재? 응. 어, 진짜? 네, 맞아요. 여기, 기가 오. 커피. 뭐 이거 고소한 아, 냄새가. 와 맛있는데. 아 그냥 국내 발로 하는 건 카페 발인데 품질이 없어서 지금 완전 감동. 대박. 뛰어보고 싶 신박한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. 원래 캠핑이 이 맛에 하는 거지. 여기 잡고 뜯어봐. 여기 위에 아, 잡. 거기에 딱맞구만 땡기 안 나. 근데 이번에 나온 아기 사가별로더라고 아, 그래? 저렇게 음, 여기 구경한대 유주풍선 놀이하는거 예 이거 한게 먹어라 고객수 아, 먹고 하는거다 우와, 우와 참 대관이 다와서 전한거어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텐... 안녕하세요 텐... 반갑습니다 아 아니면 텐트 저 앞에다가 지던지 해야 되겠네 내 옆에 던지 해라 뭐 아, 텐트저좀 신기하네요. 브랜 만들어서. 음. 어, 공중에 떠 있는 거네요. <웃음> <어어어어>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녁에 날아간다는데 괜찮 집에 온데. 요 대박이네. 음, 음, 뭐, 맛있다? 아 맞다. 서 많이 들고 왔어. 이거점이안다가 어. 아모자란다 오야꼬 다 본데 그냥 오야꼬 네. 다본 대장님. 뭐 아침 뭐 아이스 하면... 아메리 오늘 뭐잡 잡았습니다 대박이네. 저도 이렇게 <웃음> 크게 잡힐 줄 몰랐는데 살아 있다지. 어석이형이 아, <웃음> 낚시한 거예요? 어 여기 있잖아. <웃음> 진짜요어 <웃음> 어, 어디서 잡았어요? 요 요. 저기 <웃음> 요. 아, 아까 낚시하고 온 거예요? 어. 아 대박 바지 박살나네. 맞 같지? 와. 우치 저기 진이 있다. 저기 가아나진이한테아진이있다못 봤는데. 저쪽 진다 빨리 유주야. 나다 이거 놓치면다 내가 더어렵 뭔가 요리하는 느낌이야. 요리야. 어. 뭔 요리도 게죠 오. 대해도 셋0 0 1 흔들어 0 0 100. 1이0 100. 100. 100. 100. 100. 야0 0 1 이거 100. 100. 100. 100. 100. 이거 0 100. 100. 100. 100. 100. 1 이게 지금 헬스탑 타인데 헬스탑 브랜드 뭐드랜드와 상당히 니가 생각하는 관리랑 경제뭐뭐리다뭐뭐뭐 관리랑 있어 본 같기 때문에 더 즐거운 거죠. 더 재밌고, <웃음> 그렇지? 네. <목소리도> 이거 이렇게 올라 끌어잖아.